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늘 혼자입니다. 저는 올해 서른입니다. 매일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죠. 답답하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매일 방구석에만 처박혀 지내다 보니 바깥세상 돌아가는 건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젊은 놈이 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냐 하면서 욕하시겠죠.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만성급성 통풍과 건선이란 피부병에 걸려 빛을 못 본지 오래된 놈입니다. 둘다 불치병입니다. 젊은 놈이 패기만 있음 됐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함이란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통풍의 고통. 그렇다고 외적으로라도 정상이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자기 면역 질환인 건선 피부염이 얼굴을 포함한 전신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생각은 엄두도 못 냅니다. 솔직히 저는 무척 밝은 성격입니다. 어디 가서 굴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저였는데 작년부터 피부가 갑자기 심해지는 바람에 삶을 거의 포기하다 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지쳐 매일 혼자 울고 사람들 시선이 뜨거워 대인기피증까지 겹치면서 살아갈 이유를 몰랐습니다. 피부 때문에 받아주는 직장도 없고 심지어 노가다 판에서도 받아주지 않더군요. 이젠 뭘 해야 할지 처참합니다. 일을 못 다니니 입에 풀칠도 힘들고 언제나 함께였던 중풍걸리신 제 어머니를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시설에 보내면서 얼마나 울고 울었던지 정말 죽고 싶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란 생각에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년에 꼭 데리러 올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며 그렇게 어머니를 잠시 가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 놈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시원하게 얘기 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할 사람도 없고 가슴 아리만 하다 여기에 응아리를 풉니다. 정말 남에게 손톱만큼도 못되게 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젊음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작년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며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 모시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주식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걸로 꼭 성공해서 다시 원래의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식에 매달렸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죠 그렇게 밤새워 가며 주식에 미쳐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저를 그리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진하는 제 자신을 보며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더군요 모의 투자를 하며 매일 차트를 복귀하였습니다 잔학깨나 주식밖에 몰랐습니다. 하루 20시간 정도씩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자 전 재산 270만원 중에 두 달치 방세랑 딸랑 쌀값만 떼고 100만원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면서 얼마나 설레던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전 매매 돌입하고 현재 잔고 30만원 남겨두고 계좌 잠궈야 했습니다. 저참한 패배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단 걸 인정하고 30만원도 아끼려고 잠궜습니다. 왜? 살아야 하기에 주식을 너무 쉽게 본죄 욕심이 먼저 앞선 죄 특별한 매매원칙과 기법 없이 날뛴 죄 그리고 무엇보다 제전 재산의 3분의 1로 시작한 무모한 죄 인정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걸 생사가 오가는 그런 삶인데 이런 무모한 짓을 했으니 그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모의 투자로 돌아가서 공부의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고 오늘 다짐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생각과 각오도 다르더군요. 어떤 일에 이렇게 미쳐본 적 없습니다. 정말 이런 처지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주식과 함께인 시간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며 기다리는 그 지루함. 손절했을 때의 그 복받침까지 즐겁습니다. 저 역시 바닥입니다. 곧상태될지도 모르는 그런 바닥이지만 바닥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쌓이다 보면 언젠간 꿈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비록 처참하다 못해 죽을지언정 단한 번만이라도 노력이란 걸음 앞에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에 무서움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때도 없습니다. 이제 곧 지금보다 더 생활도 어려워질 터인데 두 배, 세 배로 공부에 전념에 전념을 해야 함을 느낍니다. 어머니를 보내며 했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란 놈 내일 먹을 게 없어 죽을지언정 죽기 전 차트 한번더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놈도 꿈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다시 모의투자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꿈을 이룰 때까지 삶이 버거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삶이 버거울 때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세요. 두려움이 앞서 망설였던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무엇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자신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힘들 때는 하늘을 보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해 속에서도 따뜻하게 믿으며 바라봐 줄 거예요. 오해가 사실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을 이해해 줄 거예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그 짐을 하늘에 날려보세요. 분명히 받아줄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이 말없이 지켜봐 줄 거예요. 우리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슬플 때는 비를 맞으며 걸어보세요. 어깨 위에 내리는 빗방울처럼 모두 씻어버리세요. 하늘도 울어주잖아요. 함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젖은 몸을 말리며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외롭다 느껴질 때 저녁 노을을 바라보아요. 아쉬움을 남기며 가장 화려하게 지는 저 태양처럼 아쉽지만 모두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기쁠 때는 사람들의 행복을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생각이 되면 그냥 울어주세요.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맑은 웃음으로 모두에게 웃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냥 웃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잖아요. 소중한 자신을 위해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웃어버려요. 그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